Thank <laughs> you. 나리있 n e 봐봐. 이거 봐봐. 이게 뭐야?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이오오오오 <웃음> 귀여워 귀여워 <웃음> 우와 대박 에이 잘해 어, 대박.